자 파이팅! 파이팅! 아니 지금 어따고 웃기 쓰는 거냐고! <웃음> 아 얘들아! 들려 꼬라지가 뭐야어아 결국은 이건 우리 팀 탓이야! 나 이거 안 되겠어! 나 이거 찾아봐야겠어! 이거 마녀사냥 간다! 나 본다! 나 진짜 본다! 어. 심지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언가요? 자, 심지어 여러분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귀요미 요싱리스로 여러분들 너무 킹받고 인성질을 좀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싱리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요싱리스를 대신해서 덜 킹받는 포켓몬을 할 겁니다. 아이 좀 새해인데 아, 너무 이게 요싱리스로 좀 갈구지 않았나? 너무 괴롭히지 않았나? 자 오늘 이걸로 더 킹받게 할게요. 덕진 들어가서 뭐 그냥 다 뺏고 다 두들기고 해서 거의 접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코! 하하하하! 덧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탁차 떨고 있을게요 적정물은 내 것이야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맛있다 역시 여러분 남의 걸 뺏어 먹어야 돼 이런 캐릭터로는 자 적정물 다 털어먹었으니까 갱을 가볼게요 어 아래쪽 갱 성공했네 그럼 위쪽을 가볼까 아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 갈게요 어? 어 안녕 잘 있어? 어나 도망갈 거야 자 볼라이 왔습니다 어자적적거또 생겼는데? 너 뭐야 어 죽어? 야 얘네 못한다 할줄 모른다 나이스! 빠져야지. <웃음> 아, 좋아.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저거 생겼죠? 또 갑니다. 또갈 거예요. 버려, 버려. 줄건 줘! 육에서 먹고, 꿀 넣고, 소규 때리기. 이거 깔고, 어, 이거 먹어. 맛있게 먹어. 아이거 맛있겠다. 자, 이쪽 올라가갖고 지금, 먹었네. 아, 먹었네. 이거 먹었나? 안 먹었네. 좋아요. <웃음> <웃음> 어, <도망가. 웃음> 아하하! 아 도망가! 열두 깔아주고, 아이고 터져버렸네. 이것도 깔아주고. <웃음> 아열심히스가 아니어도 나는 인성 좀 하면 되거든. 아유, 아, 아 죄송. 아 맞다, 맞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내가 미안해. 하나, 둘, 이거, 이거, 이거 먹고. 오오오오오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웃음> 밤밤밤밤어 도망간다 자꿀 들어갑니다 좋아요 여기 깔아라 괜찮아 괜찮아 어 집에 가고 너 나이스 좋아 나이스 이거지 한명 강제로 집에 보내버렸다 이 말이야 그냥, 그냥 킹밖에 하는 게주 목표라서 이거 던지고요 자스피드없 쓰고 바로 도망갑니다 도, 도망가요 도망가요 자무비 이거 중간에 끌릴 수 있어요 자, 좋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저는 그 티모입니다 여러분 팀모예요왜 당당.. 아, 당당해야지 잘 깔아주고 자 멀리서 포키 자 나이스 달달구리하기가 아 어시마 먹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깔아줘 그렇지 터져 나이스 이것도 터뜨려줘 오 좋아 아 인성질 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게 인성질 처럼 보이세요? 전혀 아닌데? 이게 어디 봐서 인성질 처럼 보이시죠? 깔아놓고 아한 대도 못 쳤네 인성질이라니? 저는 인성질 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는 적진 가서 그냥 있는 거 빼먹는 거잖아 인성질 아니지 이건 어이구 맛있다! 저거 먹어버렸네 이거 내 거. 자 저거 밟고 터져요 그렇죠? 자 이거 또 밟고 나이스 제가 언제 인성시 하는거 보셨습니까? 전 인성시 잘 안해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전 숨어서 그냥 버섯만 던질 뿐이에요 내가 MVP가 아니네? MVP 똑같네. 이거는, 이건 이거 솔직히 제 MVP다. 점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 MVP지. 이거는 보는 게 아니야. 저는 인성질 한거그 자체가, 아, 인성질이 아니지. 아, 어, 재미 본게 다예요. 아, 그럼 이제 깜깜이 죄송합니다. 네, 다른 거 하겠습니다. 어, 얼마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저, 저 그래도 재미, 즐겼잖아. <놀러스> 어. <놀러스> 누구 잘못이냐, 이건? <놀러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인성질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뚝배기 맞고 죄송하지 않아 이러면서 요청에서다꺼렸는데또 두둑견 맞았어 내가 그게 잘못했냐? 얘들아? 내가 그렇게 요청해서 인성질하게 잘못했어? 그렇게 미웠어? 이거는 우리팀이 우리 날 우리 때리는 건데 이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아이고 맛있다! 이제 안 봐줄 거야 나! 절대 안 봐줘 나 주고 싶은 마음에 싹 사라졌거든?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아니 그만 먹어도 돼지야! 나도 하나만 먹자! 어, 어, <웃음> 내가 먹어야 돼! 그래야 너가 편하게 이걸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건 모르니? 와 이거를 또 뺏기네? 여러분 절대 킹 받지 않죠? 오늘 요심리스자이 정도면은 그동안 인성질 한 거에 대한 보답이 됐겠죠? 자, 다섯 개. 어이고, 내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섯 개. 다 넣었어요. 풀스택. 일곱 개. 끝났으니까 안 넣어도 되죠? 아, 너무 쾌적하다. 아, 이게 바로 진짜 유싱리스다. <웃음>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유싱리스 하세요. 진짜 너무 편합니다. 넘어갈게요. 아 역시 하던 거 해야 돼. 사람이 이게 변하면 좀안 돼. 사람은 하던 대로 해야 돼. 아, 이번에 좀 올해 새해는 좀 바뀌어 볼까? 어 절대 안 바뀌죠. 사람 갑자기 바뀌면 그럼 큰일 납니다. 사람 괜히 한번로 바뀌면 안 되는 동물이야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도 인성질 할 거다. 쭈욱 쭈바꿔야지 <웃음> <너안> <웃음> 아난 이게 너무 행복해 아난 이게 너무 좋아 아난 이게 너무 좋다고 어, 욕심부리지 않을게요 아, 어차피 우리 팀 알아서 다 잡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만 어, 때리고 나올게요 이게 자꾸 도망가대 어, 상관없어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악마같으세요? 아니죠? 귀엽죠? 개구락지 잡아요 개구락지 하아 최대 앞에서 좀 어그로 좀 끌어줄게요 아 죽어도 돼 이거 죽어도 돼 어차피 이거 위에 먹었어 와딸랑거봐길 뭐야 이거 나이스 좋었어딱좋었어 좋았어. 이거지. 요즘에 딜러 맞아요, 사실. 아 추격도 너무 좋아.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추, 이게 딜러지 그냥. 잡아줘야 돼. 잡아야 돼. 저 지금 저기 못 봐.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한타 파이팅, 파이팅, 한카리 아스 파이팅. 아니 지금 어따구고기스는 거냐고? 진짜 아니야. 아, 아니 똑같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안 돼.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아, 얘들아! 들려! 꼬라지가 뭐야, 진짜! 아, 결국은 이건 우리 팀 탓이야! 어! <웃음> 이거 누구야? 나, 나 이거 안 되겠어. 나 이거 찾아봐야겠어. 도대체 누가 나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야? 이거 마녀 사냥 간다! 나 본다! 나 진짜 본다! 어! 방금 심지였어? 어! 어! 나그럼 심지였거든, 심지어 가고 있었던 거야? 아, 지금까지 욕 빵게나 심지않는데어 얼떨떨해 해이 해가 아니라 내가 똑바로 어야해서 미안해 그런 걸로 시청자 모욕 <웃음> 아 <웃음>